저희가 오늘 어몽어스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한번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린이랑 저는 지난번에 카트 합방 해가지고 아는 사람 있을 거고, 뭐, 일단 지금 요 빨간색, 지금, 지금 제 주변에서 나대는 애는 린티브고요. <웃음> 버튜버 <귀엽다>.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나린이입니다. 예, 나린이입니다. 예. 린티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뚜뚜 형님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방송 보시는 저요? 분들이라면. 예. 네, 저도 모르는데요? 형님. 예? 아니, 나도 게스트 아니야? 예. 나왜 게스트로 말안 해줘? 널 게스트로 할까요? 어오트 아이고 글도요? 는비나인 린트. 게스트빵빵빵 아아 <웃음> 저의 그 발로란트 보석함 중에 한명 시희기 요즘에 지금 발로란트 쇼츠에서 엄청 뜨고 있거든요. 시가 맞아요. 제가 봤어요. 킹이 네. 여자 시는 걸로 많이 봤어요. 여자의 미친 새끼라고 예, 예. 저번에도 자꾸 내 이름 부르더라고 어! 머 아, 어머! 어 미쳤다 와. 안녕하세요 여미새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근데 연비 그래서 오늘 하트 한 거야? 안녕하세요 아, 야저 목소리야 저 목소리 맞아 그루 원 햇햄! <웃음> 양반으로서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왜 자꾸 나 따라다녀 이상해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잠깐만. 아니 안돼. 어, 또? 어 개, 괜찮아 좋은 희생 <웃음> 어, <잠깐만>. 아니 <웃음> 씨가 네? 네? 아 연비님, 라미님어 리님, 아다사랑 아, 나이스 굿. 야. 사무실 옆에 방. 졸졸 그러더니 자 잠시만요 정빈님도 막 쫓아 그냥 잠깐 조카 놀아줬습니다 채팅한번만 봐주시겠어 <웃음> 아, <알겠습니다. 웃음> 연빈이 막강 미션하실때 뒤에서 인포서 들어올까봐 지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시기어시이 뚜루디가 저기에 있었고 이쪽에 내가 지금 일처리를 하러 가는데 만약에 어? 어어 문이 닫혀있었어 대박 지금 빗소리랑 나랑 가.. 어어 어 왜이래? 어! 미친.. 큰일났다 이거 아무도 못봤다 이거 아무도 못봤다 니까시하려고 앞에서 깔짝깔짝 걸었는데 그냥 가시길래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케빈 오빠가 들어오고 옆으로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 두 명을 봤는데 연두색이랑 회색이었어. 근데 네, 어, 그 제... 전기실 어. 바로 위에 있었고 위에 살짝 뭐가 어? 저거 뭐지? 뭐랄까? 이런 거 들어오고 있었어. 이거 연미님 범인이에요. 왜냐면은 불이 안 꺼진 상태에서 연미님의 호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미님 시야만 인포스터기 때문에 보였다는 거죠. 시인님 봤죠? 우리 옆에. 죄송해요. 저 옆ends... 아, 어, 옆에 아 붙이 없어가지고 여기 저 언제 봤죠? 수빈님. 어 잠깐만. 계속 그의기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둘이 바다니까 보세요. 저희 같이 나왔는데 거의 사림 일어나지 않았어. 애초에 우리 가져왔던 친구가 있었다. 둘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 그 <놀람> 캐빈 오빠를 쫓아다니는거 내가 봤어. 그나린리 어디에요? <놀람> 여기 네. 오른쪽 중간. 그렇 근데 캐빈이 죽은 건 전기실에. 아 그러네. 좀 멀네. 그러네. 그러네. <놀람> 맞네. 이거 빗돌리는 연민님그야 나린, 여배우, 여배볼게요 그러면 빗솔어 빗솔님 누구배어요 저는 나배님여고 투리했죠 저는 연여님 했습니다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들배우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야 이거 방에 들어갔을때 빗소리랑 연비랑 또 더블킬 냈다며 그냥 연비야 하나둘을 타면 같이 죽이는거야? <웃음> 맨날 싸우다가 둘이 협동해야될때 죽네자래 <웃음> 어 그럼 제가 임포스를 지켜던거네요? 살인마를 사랑한 <웃음> 어, 어 뭔가 더, <웃음> 뭐가 좀 로벤스 대형이야? 깃솔님이 말하는데 너무 신빙성 있는 목소리였어. 아, 아, 말할 <웃음> 게 없대요. 말할 게없어말게없몇 년인데. 아니 지금 우리 아, 채팅장에서 아, 어, 링국밥 든든하다. <웃음> <웃음> 플러스 한번더 가자 그냥. 음. 응.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아그 와중에 2 d 는아 출이 잘하더라. 2 d 는 그냥 정신 똑바로 잡고 그냥. 내가 승리자야 <웃음> 아나 이번에 이거 왜이러냐 나 살인마가 안나와 잠시만 시기가날 따라와 왜? 왼쪽으로 갔던 시기가 나를? 굳이? 어? 한 번에 죽이지 않는거 보니? 시위기는 어몽어스 경험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아! 이야! 이제 <웃음> 나왜 이렇게 빨리 죽여? 어 이거 들켰다 근데, 야 너무 그냥 뻔하게 들켰는데 이거? 시와뭘르 와. 벌써 이거? 이럴 수가? 예, 제가 본 일단 실험실에서 확실하다 연빈님과이 있었고요 예, 시님을 마주쳤는데 네. 시님이 나온 곳빈이 죽어 있더라고요. 어? 음, 네. 아, 네, 근데 아 네. 근데 저는 죽기 전에. 그럼 2초..2초전? 시행님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지금? 아 저는 그 형님 보고 그냥 나왔어요 저 어, 같이 본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연비한테 고백해서 성공하면은 못본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어 나가라 <웃음> <웃음> 여비님 그...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은 누구한테 투표했어요? 저 시행님이요 나도 나시나이야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 이번에? 비스 나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뭐야?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뚜님 예? 어디에서 죽었어요? 저희가 헤어진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셋이서 뭉쳐다니다가? 그런 법률이 하나겠네 그렇죠 두뚜님 저의 삘! 저기엔 연빈님이 계신데? 밥그자밥그자 빨리 자백하세요 네. 연빈님! 잠지만 그곳에 남은 거는 야, 미니 시체밖에없습니다 흐흐흫 <웃음> k 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사람은 바로 알라미!! 너도 범인이지? 네? 약간, 제가?! 나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알라미님이 나 쫓아오다가 빗솔님 들어오는 거 보고 수기 나갔어 나 d 비 냄새 나가지고 끙깍끙 dép a c c u s 야, 너태 같아. <웃음> 라미 너도 또뜬님한테 고백해서 성공하면 봐줄까? 고생 s t 아 죄송한데 오케이. 제가 좀 <웃음> <웃음> <웃음> 하하하하하 <웃음> 아, 깔끔하네요 아 깔끔하게 아니 근데 야시애이한테 너무 한거 아니냐 다들 레임좀 하자 두판 연속 퍼블이다 지금 이거가지고 뭐라도 하자 아 우리 시애이 에이스다 잘한다 오시애 어, 에이스 아, 이야 너 잘한다 야 쓰나돋게 오모호세 판을 뒤집으셨다 이야 너 잘한다 자. 에이스 <웃음> 가로열고 불량없음 <분량> <웃음> 아개 웃기네 다음은 막판! 막판 한번 갑시다! 이거 막판! 네! 네. 자 한번 기다려봐요. 와 초판이다! <웃음> 아나 정말 임포스터 드럽게 안 나오네 진짜... 그래 나 지켜줘, 엠비야 그래. <웃음> 아유! 왜 자꾸 이러냐! 오늘 재수가 없네!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까 오늘 진짜... 아... 좀 믿을 사람이 없네! 진짜 오늘 그냥... 혹시 뚝뚝 죽으신 분, 어 낙낙 범인 꼭 잡아야 됩니다. 미쳤어 지금. 감이 아니 감이 리트브님을.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회의 시간에 살아있어요. 반갑습니다. 마피아 크로 시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계속하시면 됩니다. 으으음 이 범인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감이 리트브님을. <웃음> 이 보안실이거든요. 범인 씨잉 연빈드 예? 아, 아, 저 사람이 저라고요? 잉 연빈 뚜르디 중에 둘인데. 왜냐하면. 라미누나 확실을 투디 형이 받고 내 확실을 뚜뚜님이랑 빗솔림이 받고 빗솔림 처음부터 끝까지 나랑 동선이 없었어 왜 자꾸 저 따라오는 거예요 빗솔림 <웃음> 시에나? <웃음> 이번 판 찍혀줄게 시에나? 애도 모르고 있어 그, 아, 근데 세 어.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명 중에 임포스터가 두 명이 무조건 있는 거지 시간상 아 저는 연비 시익이 범위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건 라미니 확실을 제가 알려준 시점에서 저는 사실 시민 편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지. 왜? 왜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 라미 누나가 살아있는데 라미님 확실을 투디님이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의혹을 라미님이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렇 근데 그럼 제가 거기서 라미님 찔러 버렸으면 됐잖아요. 어째 확실인데. 이번 판은 무조건 뚜르디부터 노렸을 것 같은데 네. 뚜르디가 아직까지 안 죽었다고? 일단 연비님은 아니십니다. 한 번씩 담궈 보면 안 돼요. 어, 연비 왜 아니죠 시잉님? 저는 연비님 믿고 있어요. 연비님 그럼, 그럼 연비를 한번목 연비를 시영 캐릭터 아니요, 저를 살아주세요. 네. 저입니다. 네. 제가 인포스입니다 아니, 저를 달아주세요. 아, 저를 달아주세요. 아니요, <웃음> 아니, 아니, 저를 달아주세요. 아니, 아니, 이윤을 제가 아니, 이유는 아니. 제가 이스터입니다 어, 어, 어. 이러면은 아무도 안 죽지 어, 않나? 어? 누가 삼삼 만들었냐? <웃음> 이러면 아무도 안 죽. <웃음> <웃음> 저거 누르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둘둘. 저거 누르기 전에, 저거 버튼 누르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둘둘 죽여야 돼. <웃음> 그러면 이길 수 있다, 2대 2로? 어 근데? 사보타지를 여기서 터뜨리고? <놀람> 아 그렇지? <웃음> <놀람> 와~~ 좋았다 <놀람> 와~~ <놀람> 야, 이거 좋았다 <놀람> 근데 저 너무 추격적인게 시잉님이 나보고 아, 지켜드릴게요 이러더니 시작하자마자 죽여놓고 아그 그게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해야죠 하하하하하하 <웃음> <놀람> <놀람> 미친 진짜?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해야 <웃음> 저라 운명의 짝꿍이 연비 님이었기 때문에 아, 그김스였어요저 아, <웃음> <왜 그러시나? 웃음> 정말 시원사, 궁금한 진짜. 게 있습니다 라비 음. 님! 네? 왜질기님있냐어요꼴백이 싫어서요 <웃음> 아, <웃음> 아 이런 이런 라비 님또 질투하시는군요 오케이 그럼 라비 님 <웃음> 지켜드릴게요 라비 님 <웃음> <라비 웃음> 지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아뭘시 <시작하시죠>. <웃음> <정말>, <웃음> <뭘 시작한 웃음>